이어서 진숙과 소화노무에 대한 단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숙과 소화노무에 대한 여료의시기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거니저 박형으로 애들 안 젖는 지사장에다 말해 줍는다는 게. 좀 그래요. 아, 그래요? 예. 네. 기신경한 것 같은데. 예. 그냥 저격공간을 확보해가지고, 실에 대한 남자는 이게 지금 그, 시공 해라. 지금 확실하게, 시도 들면 이 40년 중에 1 5이 예. 그리고 어, 나머지 어, 안전, 안전, 안전, 안전 안전 안전 그 강화해서 그 네. 어, 하시겠다 15명하고 4명 지금 현재보다는 정도, 10명 정도만 찾는다 그는단기인가요 최대한 그 실시 3실시에 아무튼 제가 우리 어린이 안전 1 3명 주소. 이거하고, 공원, 그 공원 지역 해석, 우리나, 어, 포르자에게 시는데 공원 지역이 좀 틀어진 거잖아요. 이두 가지 간에 뭐가 중요한지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가 중요한지, 뭐를 양보해야 되는지, 우리 시민 의 입장에서, 또 우리 직원들의 입장에서,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시청은 우리 직원들이 있어서 공간인데, 그 외국 사람들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. 우리 직원들한테 뭐, 어 방패드를 부리든지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뭔가 중요하시도지 하면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그 직장 어린이집 계획을 그 잡을때요 네. 그 직원분들은 실무조사를 네. 했습니다 네. 한 70% 정도가 찬성을 네. 했습니다 아예 서치는 과정을 하는데 위치는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주사장에다 놓는 문제 그 다음에 공원에다 놓는 문제 이두 가지 아 약을 한번더 해보시는 거어떨까요 감히 연구해 보십시오. 예,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그저 하는.